안녕하세요. 어...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날씨, 날씨 너무 없네요. 덥지 않습니까? <웃음> 노래하는 스피라가입니다네 반갑습니다. 노래하는 배상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션 김유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작곡가 김선우입니다. 가수 김병현입니다. 되게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까요? 없고 그냥 다 부드럽게 넘어갔다. 그 채널 중에 에임스윙이라는 채널 을 알게 됐고 이제 구독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렇게 있게 됐네요. 좀 어렵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. 최대한 제 곡에 제 의도를 반영해 주시려고 많이 애써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샤인 섹션이나 이형욱이나 기본적인 재성의 라인들. 응? 작가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유튜브에다가 그냥 스트링 잘 찍는 법 이런 걸좀 쳐봤는데 우연치 않게 인스트링이 영상을 접하게 됐죠. 그 더보기란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. 자신 있는 스타일에 어, 곡개 이제 편곡으로 참여해서 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어, 더 좋았고요. 편집 작업이 이렇게 리얼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음. 기회 저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하는 정말 인디 아티스트한테는 말도 안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. 프리템프나 변박에 막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씩 해주셔서 가지고 진짜 좋은 네, 곡이라